네, 고원이란 무엇인가? 13번째 시간인데 고원과 성신의 관계 오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4절인데 오후에는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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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신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그 오전에 이제 성신에 대한 고해된 현실을 생각했고요. 성신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늘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성신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하나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두 그러니까 그 함정을 우리가 피하고 어떤 면에서 이제 <웃음> 성찬과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비슷한데 <웃음> 우린 칼빈주의 성찬관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그참 약하고 천하고 미련해 보이는 행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신령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주주의자들의 지 입장에서 보면 참 우습해 보이고 자기의 이성을 무시하는 듯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웃음> 근데 실제 우리는 거듭난 이성으로 실질을 누려가려고 하는 것인데 주주자들은 의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뭐실실령주의라고 하면 신비주의라고 하면 우리의 이성을 아예 말살하고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거듭난 이성을 써서 성신과 그 하나 되서 살아야 되고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신령한 생활을 해, 해야 됩니다. 성신께서 3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사역을 하시되 구속사 안에서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을 그대로 신자 안에 이루시는 일을 하니까 그것을 어 계시로 기록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성신의 인도를 잘 받아 가지고 신령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 재창조된 주의 백성으로서 진짜 그 비,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가 음, 음, 은밀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은밀하게 그것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웃음> 이게 이제 약하게 보이고 참. 우습게 보여도 그게 실제 성신의 인도를 받는 실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게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근거로 우리 앞에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하는 일은 참 미친 짓이 될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웃음> 정신이 미친 사람처럼 성신을 의지한다고 산다고 할수 있다 말이에요. 분명히 그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에서도 보지만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세워갖고 전진시켰고 확장시키고 완성의 길로 안내했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 합니다. 성신의 인격과 사역을 존중하면서 또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말살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을 취해갔다. 결코 자기 께로 뭘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뭐 계획한 대로 뭘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신께서 목표하신 일을 이루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웃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오전 시간에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는 중심으로 성신의 인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차 전도 여행 시에 아덴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 그곳으로 내려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그 어, 기독교인들을 추방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로마에서 추방되어 온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거기서 같이 만나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그, 마게도냐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어, 이제, 그, 베레, 대살로니가 베레야, 이렇게 아덴,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내려올 때, 디모데, 하고, 그, 그, 신라를 거기다, 이제, 내려, 놓고 왔는데,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이제, 또, 어, 얘기를 듣고, 같이 또,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아주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제 개종자들이 생겨 가지고 가이오나 부드나도 또 유스도 아가이오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어 회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사한 고린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보와 같은 유대인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웃음> 그, 그 이후에 이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임했을 때, 부임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 기독교인들을 피판했고그 일로 파생된 일 때문에 바, 바울이 직접 피해는 받지 않았지만 그곳을 떠나서 수리아를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18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참조하시고요. 바울은 이후 이제 3차 전도여행시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자신이 2차 전도여행시에 설립한 고린도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보다 앞서서 쓴 것인데요. <웃음> 그것은 지금 내전해는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파견한 대표단이 바울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했던 문제들을 바울에게 차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전설을 쓰게 된 거죠. 사실 북쪽 그 아티카라고 하는 지역과 남쪽 펠레 폰네소스 반도 사이의 지역에 서쪽 끝에 위치한 고린도 지역은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었습니다. <웃음> 지형상 중요한 무용로를 끼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레기움 항구하고, 동쪽으로는 겐그레야 항구가 있었고, 북동쪽으로는 70km, 72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유명한 아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주 그 지역은 요충지였습니다. <웃음> 이 도시는 성체로 둘러싸인 가파른, 그리고 정, 정상은 평평한 반석이 그, 아크로폴리스를 아, 아크로고린도를 중심으로 어, 이루어졌습니다. <웃음> 이곳에는 <웃음> 사랑의 여신인 그 아프로디테의 성전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그천명 이상의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하늘의 신을 달래가지고 이 현실적인 행복과 그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자, 다, 당시에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어, 하늘의 신을 자극하는 일을 달래는 일을 그런 <웃음> 성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웃음> 이렇게 매춘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은 아주 부도덕한 지역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주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소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불려졌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라고 별칭이 붙을 정도로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주변적인 환경의 피해를 피할 수 없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늘상 하던 대로 이제. 근원적인 접근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 갑니다. 항상 이제 사도들이 그 그랬는데요. 상황을 보고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것이 아니라 상황의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을 보고 그것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경험했던 일들과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있는 이 일들의 의미를 구약 성경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성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서 통일성 있고 차서 있게 그리고 질서를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 신학이 뭐 삼위일체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혁 신학은 다 바울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뭐 에베소서의 그런 3의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아주 잘 나타나 있기도 한데요. 음, <웃음> 문화인사와, 어,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 그리토의 증거가 경곡해 된일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서부터 근로의 집사람들한테 들은 그 분쟁의 문제, 근신상관 문제, 형제 간의 송사의 문제, 그리고 고린도 교회 대표단들로부터 들은 그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예배의 문제, 교회 질서와 관련된 문제도 태죠 예배 문제, 여자들이 또 굉장히 시끄럽게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적 은사와 부활의 문제 등에 논의에 이르기까지 정돈된 사상을 아주 통일성 있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문제와 자신의 여행 계획도 쓰면서 서신을 끝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은사가 남용되고 오용됨으로 말미암아 인간 욕심의 무질서한 그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걸 알고 성신을 의지한 그런 차서 있고 통일성 있는 가르침을 베푼 것입니다. 다 지금 베푼 거죠. 애초에도 그렇게 베풀었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과 성신으로 뭐, 뭐 저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그렇게 그뭐 네가 잘나느니 나는 뭐 누구 편이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웃음> 저들이 그 온전한 데서 에 단단히 서있지 못하니까 그릇된 사조가 들어오고 그릇된 사조를 갖고 온 그런 선생들이 있어서 그렇게 미혹돼 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운데 음,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내다보면서 어, 이제 본질적인 걸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이제 본문까지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소수된네는 그리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영광의 주 대신 예수 그리토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무난 인사를 하면서 고린도 전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우들의 삶 속에 견고하게 나타난 그리토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그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에 집 식구들 편에 전해들은 분쟁의 소식에 대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들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신그리도가 나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어, 권면을 했습니다 저들은 성신 안에서의 그 그리토와의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인간 지도자들을 내세우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김홍정 목사님은 저들의 상태가 이제 육의 상태는 아니고 육신적인 상태라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 육신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이 되었다고 쓰면서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증거하였다고 했습니다. 2장 5절까지 본문 이전까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 성도들을 그렇게 다스린 것입니다. 그걸 다시 상기하는 거죠. 이전에는 다른 걸 가르쳤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문제로 다른 걸로 대처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 이전에 가르쳤던 그 방식 그대로 어, 다시 일깨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25년 전에 성신의 인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다시금 우리가 다시 일깨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웃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 성신에 의해서 제시된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만세전의 작정을 제시하면서 이 구원계획은 성신을 통하여 개시해 주신 하나님의 기, 지혜에 에, 기초한 것이라고 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무지한자들과 같지만 순수한 지혜를 아주 질서있게 증거하였습니다. 6절로 9절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웃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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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지혜를 가라는 것. 하늘에서 땅에서 생성될 수 없는 그런 지혜 하늘의 지혜 그걸 어,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의 시작이 언제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세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로부터 깨우침을 받기 전에는 알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를 믿는 것도 그렇고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가지고 예정하신 것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사람의 이해로는 그걸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신, 성신께서 말씀을과 함께 일하셔서 그걸 아, 알수 있는 거죠. 아무리 학벌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하더라도 성신을 통하여 계시 받기 전에는 알수 없는 지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신으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중생을 하고, 또 회계에서부터 영화로운 상태까지 전진해 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용기를 위해서 그렇게 깨우치는 것이죠. 또 인간편에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성신의 그 영원전에 이루신,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그 사역을 누릴 그런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건 우리편에서 그건 누려가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 수단과 그 방편들이 결코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짐스러운 게 아니고 즐거운 거죠. 아주 깊은 일이고, 주님의 주님과 의주님 함께 그 고난의 짐을 짓는 거니까, 그것도 뭐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중보자로서. 진 고난이 아니고요. 다 져주시고 우린 지는 흉내만 내는 건데 그걸 그리스도의 그 져주시는 것 같이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참감 감동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 알수 없어요. 아무튼. 그, 성신을 통해서 게시 받기 전에는 알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편으로 아무리 무지하고 약하고 천해도 성신의 은혜를 입으면 다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성신의 은혜가 있으면요, 정바가, 미진아들, 또 장애인들, 또 어린아이들, 또뭐 지적으로 좀 떨어진 노인들, 이런 사람들도 주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 공부할 때, 피비 버틀렛인가? 그, 그, 네 살짜리 아이가 그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달라진 면들을 봤잖아요. 그게, 그게, 그게 무슨 어떤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다 확인했어요. 시, 한쪽에 이제 신령주의자들이 그런 걸 이상하게 곡해해가지고, 어, 이상한 방향으로 끌긴 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굉장히 객관성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성신의 사역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개인과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 뭐, 그,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믿겠어요? 듣고 이해는 할수 있어도 믿는다는 거는, 그, 그냥, <웃음> 전체를, 자신을 다 들여가는 거잖아요. 의지한다는 거. 이 지혜는 세상에 썩어질, 썩어 없어질 그런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원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 지혜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나, 뭐, 바리세인들, 율법보다 헤롯, 로마인 등등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음을 어, 입증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 세상에 그, 그 헬라 철학이라든가, 헬라, 뭐, 그, 인문학이라든가, 그런 역사,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름대로 그 체계를 가지고 어, 세상을 지배합니까? 지금도 그 세상을 지배하는 건 그런 헬라주의가 지금도 지배하잖아요. 계몽주의 중세 시대의 신본주의가 너무 극대화되면서 인문주의가 죽어서 나중에 이제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깨지고 인간이 이성을 더 높이는 일들이 생기긴 했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그 틈새에서 그, 그, 단순히 그 이성으로 다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거듭난 이성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였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세상, 그런 몇천 년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 사상, 철학, 역사, 전통, 문화 이,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웃음> 주께서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신으로 기뻐하사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도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게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70인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 성부의 그 증거와 성신의 그 사역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고 맡긴 거죠. 그 결과를 보고 사람이 알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니까 과연 성부께서 그걸 다 아시고 성신이 그 일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뭐, 내가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개혁주의를 받고 개혁교회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그, 그런, 그런 것 같지만 따져보면 성신께서 말씀을 쓰셔서 그,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토께서, 삼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심으로 그 일이 알아지고 믿어진 거죠. 그리고 그 사회에 속한 거죠. 이거 모를 때에도 사실 알고 지은죄도 크지만 모르고 지은죄도 무시 괜찮다고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도 사실은 아이들 때에도 애들이 뭐 하나님 부인하는 애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아이들 때에도 목사들을 막 함부로 하고 말 막말하는 막 애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데. 근데 그 진짜 우리 돌아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 저주하고 뭐 이런 일들은 그뭐 크게 이제 기억되지는 않는데 이까 그러니까 모를 때에도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 성신께서 일반적인 배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하고 보면. 아 바울이 뭐 이제 디모델에게 말을 할 때도 그 일반적인 그 어머니 외조모 이런 그그 그 계보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다 몸으로 익힌 것그다 하나님이 다 배려해 주신 것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가다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머리에 떨어져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로 삼아라고. 그냥 재수가 없어서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 무슨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는 거는 진짜 우리 꾀가, 우리 머리가 좋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웃음> 그거를 70인 전도 그 여행 보고를 받을 때그 그런 말씀을 하신거예요 확인하시고 그리도 안에 감추인 것은 그리도의 백성들이 그리도와 함께 영광을 나누는 것입니다. 참 이거 어마어마한 말인데 구약에 대강 설명된 것들이 그리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아 나타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생각한다면 전도도 하나님의 계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할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어쩌다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웃음>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웃음> 그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깨우침을 받은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웃음> 이런 고백을 <웃음>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안에서 믿음으로 오롭담을 받고 그리도와 연합되고 <웃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의를 힘입어서 말이죠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갈등을 겪지만 생명의 성신의 법에 인도를 쫓아서 그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을 누려서 그 영화로운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그런 것이 참. 아 이스라엘이 누려야 될 것이다 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미래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끝내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이게 다 우리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이지, 사도 바울이 혼자 감, 감동해가지고 성경 보고 성신에 충만한 가운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다 거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그리스의 의의를 준비하셔가지고,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런 걸 누렸으니,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그 은혜를 누려가니, 그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렇게 그 부여한 지혜를 찬양하지 않으셨죠. <웃음> 주께서 시작하시고 주께서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 영광이 세세토록 주께 있을지어다. 하는 거죠. 주님은 다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주고 짜내가지고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시편 51편 말씀도 읽었지만 주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번제, 제사, 이거를, 형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형식이 결국은 그리토를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언약의 그 종, 그리토를 다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 상한 심령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내, 날, 날 돌아보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의 죄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왜해필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가? 그 생각하면 참 감격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다 주시고 그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그거 잘했다고 아주 받으시는 거잖아요. 너무, 참, 감,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안에서 도토리 키세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최고라고 싸우고,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웃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성신의 사역 그두 번째 내용을 봅니다. 10절로 14절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안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 14절, 10절 앞부분에서 그러나 라는 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신으로 우리들에게 게시하고 가르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바울은 이 세상의 관원이 모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포칼립토를 여기서 씁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의 도리를 알아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깜깜하고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던 자들인데 그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찌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거죠. 그걸 주님이 성신이 다 개시하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의 도리를 알아서 우리에게 개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 16장 13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개혁신학의 그 말씀과 성신의 관계를 여기다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무 잘 보여주는 거 그거는 그냥 교리로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음. 오해사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불림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신께서 이 세상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 백성의 대언자로서 그리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맨날 죄 짓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나요? 못하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일이 다 1초에 도뭐 스물 몇 가지 생각이 스쳐간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그죄된 것을 기억해가지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성신께서 대원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웃음> 그리토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신 모든 구원의 서정을 적용시키는 일을 성신께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 16장 13절 그러나 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너희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신 하나님도 구속사 안에서 그리토에게 종속된 일을 하시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독립적인 완전한 위격을 가지신 분인데 그리토의 말을 깨우치신 거예요. 신자에게 <웃음> 성신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경륜이라는 말은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 큰뭐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 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경영 이코노미 라고 하는 말도 썼잖아요 성신께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시며 그리토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아셔서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다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성신께서 신자 안에 자서 있게 다 깨우쳐 주시는 신자 안에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효력 있는 일들을 성신께서 오류 없이 행하신다는 의미로 통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웃음> 에라오나오 라는 말을 썼습니다. 11절에서도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가르 헬라 가르 그럼으로 접속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이 필요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이란 단순히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고 실체하는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 아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성신은 그냥 어떤 이상한 물리적인 힘, 능력이 아니에요. 성신은 인격체예요. 성신은 성부 하나님의 그 속사정을 다 아시고 신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일을 다 자세히 알리시는 거예요. 성신이 아니면 우리는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알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대한 경륜 나에 대한 경륜 교회에 대한 경륜 뭐 사회, 국가에 대한 경륜 우주에 대한 경륜을 성신이 아니고서는 알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싸우지 말라는. 네? 내가 뭐 누구한테 속했다 누가 누가 뭐 내가 칼빈주의 후회자니나난 루터 더 마음에 든다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지. <웃음> 우리가 칼빈을 선생을 얘기하고 김홍전 목사님 얘기할 때도 그분들이 많았던 그 호방한 지식이나 그런 껍데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누리려고 했던 것들을 누려요. 칼빈이야말로 성신의 신학자 아닙니까? 성신을 의지해서 그 촌을 피난 당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과 사회상을 하나님이 수산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신 제도 최소한의 질서 가운데 그걸 누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로마 케토릭이 그릇대게 그. 음. 그걸 국회에서 나타내니까 그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직분의 개혁도 하고 예배의 개혁도 하고 말씀과 성신으로. 칼빈의 후예들은 그걸 따르는 거고요. 김홍전 목사님도 그걸 이루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김홍전 목사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그 그 사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친 그걸 누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세상에서 뭐 얻음 되려고 어, 그거 아니다. 아무튼 성신 하나님도 독립적으로 존중 받아야 될 분이시지만 구속사안에서 그리 또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돼 가지고 어, 그렇게 일한다는 의미로.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속되어 있다는 의미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삼위일체의 계열이가 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천열매 되신 그리토의 영이 내림으로써 그 추수의 시작을 알게 하여 그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난에 들어가서 천열매를 그 드릴 때 이제 하늘에서 내리던 게 그쳤잖아요. <웃음> 이제는 이제 그 주님이 주신 그틀아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농사, 사계절의 농사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반 법 속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다스림의 내용이 다 들어가.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농사 잘 져가지고 기업을 받아서 그 나라를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신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성, 천열매로 받았다는 것은 종말에 그것이 다 이루어질 걸 내다보고 여기서 일반 법 가운데에서 그 특별한 은혜를 누려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추수의 시작됨을 알리시는 거고 그에 응답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신이 오셨다는 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그 구속사 안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성신의 수여는 중생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신의 수요를 결과만을 알수 있을 뿐 그것이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신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했습니다. 똑같이 듣고 앉아있는데 누구는 성신의 은혜를 누리고 누구는 못 누리거든요. 분명한 것은 열매로 나무로 알수 있다 성신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태도가 다르다는 거에요 사매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다르고 이웃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에? 모든 관점이 바뀌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그리토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성신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토 중심으로 오직 뭐. 할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다섯 가지 오직 은혜, 믿음, 오직 성경,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웃음> 그런 것들이 다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어 그, 그런 열매를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혼자 그냥 어디 수도하면서 산속에서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누려서 뭐, 벙벙 뛰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누려가는 거예 회복한 세 사람의 본성이 성신이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진리를 사모하며 모일 일 힘쓰고, 그것이 이제 성신받은 것에 아주 표상적인 모델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떼고 시와 장미로 노래하고 서로 교통하고 외인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그게 아주 명백한 증거예요. 성신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혼자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어, 바울이 이제 사멘스도단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았지만 사실은 교회 속에서 확인됐잖아요. 진리를 <웃음>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을 은혜의 방도로 여겨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심정을 챙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보다 훨씬 낫게 여기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이미 성신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도 없는 사람. 세상 일반적인 독성으로도 없는 거예요. 겸만한 사람. <웃음> 겸손이라는 게 공경할 겸자에다가 따를 손자라는. 소극적으로는 과도한 허용을 절제하고 말이죠. 신화, 적극적으로는 신 앞에 다른 존재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 일반적인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의 겸손은 그리스도의 겸손이거든요. 창조주의신데 피조물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뭐 피조물과 같이 되는 거는 당연하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 섬기는 것 가지고 자기 공으로 삼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뭐 누구 뭐뭐 뭐 누구를 어떻게 섬겼느니 광광고하고 광내고 이런 일을 하지 않.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 다 주님이 하셨지. 마태복음 25장에 그 비유에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 다음에 나오는 그런 겸손이 겸손을 진짜 사랑을 아무나 하나 이것처럼 겸손도 아무나 하는 게아니에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겸손을 아는 사람. 성신으로 그걸 깨닫는 사람. 성신으로 깨닫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자랑하지. 항상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지배하려고. 굉장히 무슨 특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건 아주 아주 못된 거예요. 아주 못된 겁니다. 뭐 자신들이 가진 지위가 무슨 큰 무슨 권력이 되는.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신의 인도를 받아 가시적 교회의 역사적 행보를 따라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음 다음 주에 성신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더 자세히 볼 건데 교회와 관계 없는 성신의 인도는 없어요. 역사적인 교회의 행보와 같이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증시하는 일에 생명을 다합니다. 지체들과의 친밀성과 통일성을 이루고 거룩을, 거룩성을 을거룩 생명으로 알고 질서있게 움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이 거룩이 깨진다 하는 걸 알고 철저히 세상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는 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세상에 기생충처럼 살아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나는 아볼로, 뭐 베드로, 바울이라고 하는 건그 기생충 같이 사는 거예요. 바울한테 붙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베드로한테 붙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이 기생충이지. 그리스도 성신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만 높이죠.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고약한 건데. 그, 그,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 그런 데가 굉장히 민감하죠. 이들은 단순히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다 수단으로 쓸 거니까. 예? 수단으로 써서 주님의 이름을 낼 거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뭘, 아이슈가 멋이니, 무슨 뭐, 내, 통장에 얼마가 돈이 있는 이런 얘기하냐는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이게 다 수단이잖아요, 정직이. 왜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장차 어떻게 쓰려고 하는데 마음을 모둔다, 모아서 쓴다. 그게 성신의 성신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육신과 세상과 사단과 율법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아니야? 그리토로 말미야마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문 뒷부분에 나오지만 성신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당을 지으며 진리와 거기에 속한 자들을 배척합니다. 그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래요. 아무리 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 <웃음> 이 세상을 벗삼고 살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열매로 사망의 자리로 나아갈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신 안에서의 삶입니다. 은혜로우신 성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그리토 안에서의 출생, 성장, 열매, 완성이 불가능합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내주하시며 인도하심으로써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신께서 성경계시를 중심으로 자기 박, 백성 가운데 내리심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성신을 기대하는 하나의 시작으로서의 선물이 성신수여입니다. 육체부활까지 나아가는 일생의 과정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신수연은 부활주소에 있어서 첫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첫 열매를 기점으로 모든 인간에 대한 자신의 요구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해놓고 이제 그때야 비로소 요구하시는 거죠 그전에는 간과하신, 간과. 모르는 척눈 감아주시는 거예 이제, 근데 이제, 받았다고 해놓고, 그러면, 이거 참 악한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신의 요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성신의 권능으로 엮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서정을 인생 속에서 사회 속에서 다 경험하게 됩니다. 성신의 인도로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우리를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때 교회 직분자들 몇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요, 지체들 다가 개별적으로 다그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것이 동심 협력하고 상합하고 연락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토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새롭게 된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성신의 인도로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교,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목사만 성신의 의지에서 말씀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성신의 인도를 잘 받도록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자신도 성신의 의지를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누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이게 완전한 그 관계 아닙니까? <웃음> 교회 한 분자로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몇몇이 독단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것이 경험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각양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성신의 능력으로 그리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경영을 하시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가서 다 알겠지. 그러니까 교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땅에 있는 존재가 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이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창조주와 같이 하게 됐으니까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권세도 없는데, 미련한데, 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묘하고 엄청난 구원을 받은 감격은 실로 대단합니다. 기쁘게 찬양이 절로 나오다 하나님께 절하고 싶은 생각이 눈동이처럼 불어납니다. 형제에는 영원한 사랑을 기초해서 아낌없이 주고 싶고 이 기쁜 소식은 만천하에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내 안에서 이게 좋은 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끌어넘치진 거잖아요. 그러면 증거해야지. 눈치 보고, 이거 말하면 나 힘드니까, 이런 말 하면 또 괜히 또 싫은 소리 들으니까. 그런 게어있어요 기회를 봐가지고, 어찌든지 때리든 말든, 예? 그 압제를 하든 말든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 어, 그 어린아이, 신자인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제가 말,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아버지가 술주정병이고 맨날 두들겨 패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꼬맹이가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아버지술 먹고 그냥 그냥 뻗어 있을 때 발가락을 살짝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주님께 기도하는 이 영혼은 어, 불쌍해다 그 어린 아이도 그런 주님을 만나면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냥 가로막는 것은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끌어서 가로막고 육신을 끌어서 가로막고 사단한테 미혹돼가지고 가로막는 거예요. 아무튼 깊은 소식을 만천하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물론 진리 안에서 차서 이렇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음 것이지 열정만 가지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실 때도 처음에는 금했잖아요. 금했죠. 다 알지 못하고 한요 한쪽만 얘기해 버리면 곡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곡해되고 메시아도 곡해되고 그러니까. 절제시켰죠. 전도자로 파송했을 때는 아마 일반적으로도 저들의 마음을 제어해서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바른 복음만 증거하게 했을 거예요. 성신께서 그걸 쓰게 하셨, 쓰신 거죠. 아무튼 이것이 교회 안에서 확인되고 검증되고, 교회 전체가 역사적인 행보를 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갖추, 갖추게 되는. 그러니까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야 두세 사람이라도 그렇게 모여줘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 인간이 나는. 인간이 어떻게 드러나요? 그리토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토의 다스림. 이런 모습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온갖 시끄러움이 난무할 것이며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냄새는 없고 사망의 냄새와 시기와 더러움의 열매가 누덕누덕 덧붙여질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빛이 없으므로 캄캄한 암, 암흑 속에서 유리하는 자의 행색을 띠게될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포장을 해도 그 본질은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다 그럴듯하게 해놓고, 이제 딱 성경책 내려놓고, 다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주변을 볼 때는 이제 본래 모습으로 가는 것. 자기 개인의 현세적인 행복에 눈이 어두워 영원한 성신의 요구를 매일 아니면 매시간 뒤로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게 참 불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진짜 주님의 말씀을 잘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구원, 진짜 성신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아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